완두콩들. 너무 아 너무 너무 좋아해. 얘또올것 같은데? 빼면? 어. 알았어. 맛이 어떠세요? 테리 엄청 맛있지? 음. 응. 이거 처음 먹어봐 아 진짜? 어. 방법을 모르는구나 응, 저거 처음 먹어봐 어. 테리 테리는 처음 먹어도 이렇게 야, 잘먹었나 장면은... 어... 벌써..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은우는 시작도 못했는데 테리 봐봐 야. 따다다어 <웃음> 뭐야? 갑자기 배치고 치고 있었어? 아니 심장 심장 아니야 거긴 밴데? 배떡인데? 아니야 심장이 어딨어? 여기 있는데? 심장 아닌데 어 맞아 거기있어 거기있어 왼쪽에 왼쪽 가슴에 있는게 심장이야 그래서 그런데? 어 밑으로 내려갔나? 올라 <웃음> 아니야 심장은 원래 이렇 심장은 원래 위에진아 원래 이렇게 그래 아 고래 돌고래야인데 아니 고래야 그냥 고래? 아니. 아넌 돌고래야 돌고래라고? 돌고래 돌고래가 얼마나 귀엽게 생겼는데 얘는 안 귀엽게 생겼어 넌 고래야 맞아 고래야 그래? 응, 기린 어디있어 기린 기린 어디 맞아 기린. 어, 사자는? 자자이. 그러면 말 사자 거든 어, 사자거든 사잔데 얼굴을 보고 골라야지 코끼리 코끼리 어디있어 코끼리 코끼리 끼야 응. 맞아 끼리 끼린 뭐? 야 뭘까? 고양이 고양이? 아니 사자야 사자야? 어. 알았어 음. 아오 그거 뭐야? 강아지 강아지? 응. 아니야 응. 어웅이야 어웅이야? 응 저건 뭐야? 이건 배짱이지? 배짱 아니야 꼬끼야 꼬끼리야? 어. 이거는 네 기야이 기린이야?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. 음. 여기 놀이방도 있어. 와, 엄청 놀이방. 만들어 올게. 마침 수위 이런식이 거야. 우와. 어. 이제 뽕따이 소리난다? 열라 어. 뽕따이 어. <웃음> 하세요 제가 하나, 하나, 둘, 둘 셋. 다 보인다. 음. 어, 그지? 이거 괜찮지? 네, 나도 해. 어. 나도 싫어. 해, 다음 이야기예요. 생그리가 어느새 두돌이 되었어요. 생그리의 두돌 파티는 어땠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 함께 만나요.